급기야 지난 16일엔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공업용 허터칼로 문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. 지난주 만찬을 함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호 강화를 요청했고요. 윤 대통령이 즉시 경호 차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. 그 결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